사람은 똑같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똑같건만은 생각이 다 천태만상이지. <웃음> 이 껍질을 한번 뒤집어 놔야 깊이를 봅니다. 그꽉 지어지도 모른다. 이, 이 참으로 뱀발그리자니참 피곤만 하지. 그 그렇지만은 그 금상초마로 툭입 열고도 참 그렇구나. 그 고사 꼼짝 못하게 하라니까는 그 꼼짝 못하니까 주먹으로 때리란 말이 아니요 정말 고개가 숙어지도록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예. 네. 뭐뭐 어. 어. 어? <웃음> 어? 그런 없 그러니까 없는 소식 갖고는 안 된다 그래 그것도 예, 그것도 안 됩니다. 예, 이 분명히 있는데 예. 예. 그것도 안돼 그것도. 뭐든 <웃음> <웃음> 한 마디씩 한번 해보는데 예. 지금 본무생사불의생사 생사 분명한 이치를딱 드러내야 돼. 벌레 없는 이치만 해도 안되고 둘이 아한 이치만 해도 안되고 분명한 이치만 해도 안돼 그러니까 이사가 갇혀지면서 그냥 남이 납득하기 하라그라 무슨 있니 없니 그 병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게요 분명히 있는 거 아니요 있는 거 유에 집착한 것이 병이라면 무에 집착한 것도 병이야 어? 유무에 집착 안한 것도 병이라 어? 네. 끝이, 끝이 없음으로 뭐 그, 그, 주하는 시간과 공간과 초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을 함부로 그,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말할 뭐수 없으면 송정이지 무시치. 뭐 그러나 이게 주한은, <웃음> <웃음> 지금 우리 지금 갑자기 높다가 지금 국민학생으로 떨어지면 곤란해. 이거 얼마나 지금 차원 높은 얘기입니까? 칼을 하고 양고방하고 세기직 공이고 공의직 색기고 이거 수, 상당히 높은 돌이거든. 또 본래 텅텅 비었는데 그건 뭐 군대에 붙을 거냐. 우리 참이 거사님이 제일 그래도 깊은 돌이지. 그렇지만 나는 그것도 지금 하는데 뭐뚝 떨어지는 얘기. 그건 누가 들어도 참 그렇구나.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에 그냥 껍질 못한다니까. 그래, 그래, 돼야 돼. 그사가 그게 진리가 똘똘 뭉치면서. 어디? 어, 뭐. 할로 죽게다 돌을 던지면 돌을 물어. 내가 일러준 비결입니다. 걔는 돌을 던지면 사람을 물어. 돌을 물고 사자는 사람을 물어버려. 그 거사 꼼짝 못하게 하러가니까 그래도 못해 꼼짝 못하게 주먹이 아니라 말한짓썩 던지는 데 그냥 꼼짝 못해. 4천왕이 예. 그, 대답 못한 게 아니지 스님이. <웃음> 그래 되겠어. 그 시원하게 해줘야지 좀 그거사가 시원하도록. 그 스님한테 묻는데, 아, 그렇게 했어. 그래야 그 저거도 그 눈푸른 수자라해야 되지. 사천 왕뭐물어보라 그래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 공부만큼 대답해. 지금 봐아 내가 일러주어버리면 아무 이익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공부만큼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라 자기 경계대로 지금 여기 세살 먹은 어린애가 있다면 지 경계대로 볼거아니요 생각 수준대로밖에 지금 대답 못해 보니까 어, 그러니 아는 길은 열심히 하되 어떻게 하느냐 화두를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몰라야 되고 꿈속에도 몰라야 되고 꿈도 없는 경계가 모르면 터져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의정만 돈발하게 된단 말이야에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것도 화두가 될수 있어 이거 벌써 2로 사례가 뚝 떨어져야 돼. 그니까, 러 우리 있자든지 열심히 공부하되,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 어? 많이 알수록 복잡하고 그래요. 어? 우리 열심히 경진합시다 아무쪼록 이 뭔데 오신 것만 해도 장하고, 뭐 칭찬 내야, 뭐 내가, 뭐, 언론한테 칭찬하지, 뭐, 어언어른한테 칭찬하려만은, 근데 박매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박매이가 칭찬 박매이요 어? 린애한테는 수수한 마음에 칭찬하고, 어리석은 사람한테 칭찬하지만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한테는 꾸지람을 합니다. 꾸지람을 하게 되면 교훈으로 받아들여더 높은 사람한테 칭찬합니다. 공부가 아주 극도에 다친 사람은 칭찬이 큰막내이요 그래서 이 칭찬은 어리석은 사람한테도 약이고, 공부가 아주 많이 된 사람한테 약이라. 중간치는 꾸지람해야 돼요. 중간치는. <웃음> 그래서 우리는 날 평상시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칭찬하는 사람 많고 칭찬 받을 일을 하는 사람 많으면 그 사회는 행복과 번영과 평화가 있었지만 비방하는 사람 많고 비방 받을 일을 하는 사람 많으면 그 사회는 불행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고 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위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어? 아무쪼록 우리 그 불자님들 내이 칭찬은 어린애의 칭찬이 아니라. 공부가 많이 된 그런 칭찬이라고, 박매이라고 여러분 받아주십사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수만만 하시면 가. 공부하라고 되겠어. 벼슬이 아무리 높다 해서 해결 못 하고,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해서 해결 못 하고, 아무리 많이 안다 해서 아는 것갖고 해결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은. 에? 그럼 우유 하면 되겠, 되겠노? 뭐 이렇게 적닥 살도 가야 되겠냐, 그럼. 그래. 그래서, 다리가 좀 아파도 좀 참고, 어? 허리 좀 피고 기운도 땡겨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길입니다 이 길이 에? 여러분이 집에서도 공부하면 되지 싶지만 벌써 그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어느 곳은 공부 안할수다 하지 하지만 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여기 오면 다른 사람한테도 사표가 될거 아니요? 모일수록 기운이 땡겨 나아가서 우리 불교 발전에 커다란 기여하고 사회에도 커다란 기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정치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 비방하자는 그거 아니거든 다 깨치자고 공부하는 것은 무언의 포기예요 어? 용서해주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어? 감사하는 마음이 여기 우러나고 전체가 나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이시대나지도자란는 긍지를 갖고 한 달에 한번 법회지만 와주시면 나도 기운이 나는데 고개가 숙여지고, 볕을 높고, 돈 많고, 많이 아는 사람은 뭐 불쌍해. 왜 그러냐. 거기에 취해 있어. 그 볕을 뚝 떨어지면 불쌍한 사람 되고돈 떨어지면 죽은 사람이고, 아는 거그몇푼 하치 되냐, 그럼. 그래. 머리만 더 아프지. 그, 알면 물론 금상첨화로 도움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는 아는 것보다 터득이 돼야 돼. 그래서 견문 독성이 소승이요. 오버회의가 중승이며, 의법수행이 대승이요. 수행해야 바로 대승이라. 요새 그 오늘도 뭐 교수님 또 오셨지만은 그 교수님 아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연구해서 다 그래서 박사 땄을 거 아니여? 혹시 오해하고 많이 알았다고 내가 공격하는 거 아니여? 사실 아 여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많이 알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기억하고. 어? 광학 따지하면 심식이 전함이라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면 더더하죠. 자 달이 리 하면 전불상황이요 절연절리하면 무쳐불통이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 상치 못해.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은 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 안하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워. 잘하기 어렵지? 우리 8박 9일 동안에 무관한다더니 그 사람 못 참아가지고 나만 보면 핑계대고 말한다. <웃음> 답답하니까 <웃음> 그냥 안할 수는 없으니까. 뭐 공부 묻는 건 좋지만 말 안하기 어려워야 안어려 우리 묵은 팔박동에 꼭 묵은 다 해봤던 사람 이거 한3 7명이가 수행했는데 나는 팔박구일 동안에 한 번도 말안안한 사람 손들어봐팔 8일 동안에 없다 <웃음> 없어 또 하루만이라도 말안한번 사는 24시간이라도 실시 손 들어봐요 어. 세상그 다음에 그럼 이틀 동안 말 하나 본 사람 이틀 동안 우리나라 그래도 공부 제일 잘한 단체가 수선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봐 여기서 골라골라 원수 골라 중에도 그래잘안돼말안 하기도 어려워요 또 바른 말 하기 어렵고 바르게 듣기 어렵고 소리 안 듣기도 어려워 여러분 제가 잡소리 안 들으려고 하면 되는가 그저 그냥 팔린다 수조실종에 귀근 듣죠 수조실종이라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스럽고 비춤을 따르면 종을 이룬다 근본이뭐요 우리 마음자리 알면 다 얻는데 경계에 팔린다. 보는 데끌달 알리고, 듣는 데끌달 알리고. 그리고 지정신이 아니여, 저부 그거 취하다 보면 지나치면 돌아버려, 미쳐. 그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마라는데, 그그 하루 안 하기 용채. 그것도 못 참아서, 어? 잠안잔것말 해도 장하지만, 잠은 뭐, 두드려 패도 오는데, 뭐 앉아서 졸고, 어? 그래도 허리 안 붙인 것만 해도 장하지. 기절까지도 했으니 뭐. <웃음>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들도 참 어렵거든 이 용맹정진이 우리 여기 스님들도 계시지만 한 일주일이 겁이라한 20일 49일 쯤 넘어가면서 좀소라도만 이빨이 솟고치고코피가 쏟아지고 근데 세상살이 다 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부라 아니냐 러라 어려운 행을 능행하면 존중함이 부천인 것 같아 어디 곳에 가서나 항상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만 자기 찾는 공부보다 더소이 없어 이거는 가져갈 수도 없고 영원한 진리니까 그래서 항상 다행스러운 마음을 갖고 신심을 갖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있어 새로운 법문도 나와 근데 요새 유행과 그 가수들처럼 한두번세번 번 계속 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써가 그 전에 정강 씨 회상에서 제가 지낼 때 0일를 매일 법문 듣는데 쌈빡한 법문이 몇번안 들려요. 그런데 하저 노장 또또또한 소리 또 한다. 이래 생각하면 태골 씁니다는 거예요. 끝끝내 믿기 때문에 깊이 와닿는 법문이 있어요. 그선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에 어디 가서 법문한다 하면 누가 하더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저 법문 잘한구나, 잘못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중에서 더듬더듬해도 좋은 법문을 들어. 싸움하는 것 보다 깨달은 사람이 있어. 어? 허물이 전부 자기한테 있는기라. 내 눈이 두으니 전부 깜깜하게 보이고, 어? 내 귀가 어으니 법문이 들릴 택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 여기에 그래도 정진하러 오면 달라집니다, 벌써. 정신이 틀리는데, 벌써. 그래서 나는 일당 백이다, 그래. 예? 한 사람이 있는 최소한 100명을 당해, 여기 있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지금 한 5, 600명 모였는데, 뭐 5, 6만 명이 몸받아 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기가, 개인적으로도 보십시오. 정신이 빠지면 허리해 집안도 어느 집안 가면 썰으란 집안이 있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앞으로 이 나라가 일하지만, 시원찮으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 어? 오늘 초심자들을 위해서 내꿈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되겠어. 이꿈 얘기 이이도큰법문이요이 예전에 꿈 해몽을 잘하는 이저 도인이 있었어. 도인이라 내가 그 보니까 근데 그 당시는 도인이라 안 하고 해몽사예요. 해몽을 아주 잘하는데 해몽을 잘한다고 하니 불렀어. 임금님이 이런 혹세 몸이라는 놈이 어디 있노? 무슨 해, 꿈을 해몽 험하게 꿈인데? 그래서 내가 간밤에 꿈을 꾸니 대궐에 기왓장이 비둘기가 돼서 날아나는 이 무슨 꿈인고? 이러니 그 해몽사가 전하 오늘 대궐에서 사람이 죽겠습니다. 그래. <웃음> 저는 무맞만면 뭐 당장 가다라 그래. 꿈도 안 꿨는데 그 시험하려고 했는데 꿈 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고 가다 버렸는데 말대로 사람이 죽어. 어 낮에 죽으면 되니까 궁녀들끼리 싸우다 사람이 덜컥 죽었다. 그래서 허 어, 이상하거든 그걸 불렀어. 내가 꿈을 사실은 꾸지 않았는데 너를 내가 시험하려고 내가 그랬느니라. 근데너 말대로 어, 그 사람이 죽었으니 이거 무슨 징조냐. 전하 밤에 잠잘 때 꿈만 꿈이 아니라 한 생각 일으킨 이대로 꿈입니다. 그래 이 얼마나 깊은 뜻입니까? 어? 여러분 생각대로 이루어져. 우리 다 동업중생이기 때문에 모이지 모일 수가 없어요 그정신이상자들이 밤에 뭐하러 앉아서 조을 어? 지고너 그, 네 좋은데 춤이나 추고 화투나 치면 나왔지 안와 오도 못하고 복 없는 사람 못 오고 또 그냥 겁이 나서 못해 좋게 말하면 겁이 납니다 이저 사자가 죽었더라도 다른 짐승이 못 갑니다 비방한 사람 실제 없어 아주 죄가 두터운 사람이 비방할까 겁을 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부모라도 한번 생각해봐 자기 자신은 모르니까 여러분 부모가 70, 80이 됐는데도 참선하려고 고행한다면 얼마나 장합니까 또 여러분 아들들이 공부하려고 그 앉아있다면 얼마나 장해 그 설사 깨치지는 못해도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취미가 돼 취미가 거듭되면 소질이 되고 소질이 거듭되면 업이 돼 에? 결국 부처밖에 더 되겠어 이 길로 간다면 그러나 적당히 놀고 먹고 자고 그 헛짓이 되겠냐 그라 한달 중에 하루만이라도 나 찾는 시간 이것까지 인색이 되겠어 내 공부 못한 것은 오히려 한탄할지 나뭇가지 공부 못해 되겠냐 그라 죽을 때 대신 죽을 사람이 없어. 어? 아무리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해도 죽을 때 대신 하든게안하든겨 죽어봐. 3일 안 돼서 그냥, 그냥, 냄새나고 그러니까 가서 어서 묻어버려. 아이고. <웃음> 어? 체면상 울지. 죽은 송장, 안 울면 남이 보이면 부끄러우니까울어준 거예요. 사실은. 죽은 송장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딱 떨어져 봐. 그냥 그때부터 썩는다. 우리는 정말로 내가 이 성장이 지켜야 또 어리석은 놈꼭 지킨다고 지집이라고 어 그리고 땅속에 들어가서 사수기가 돼 지켜 어 이래 되겠어 우리 우리 공부 안 하고 되겠냐 그래 이 무진법에 우리 부처님이 임금 너래해서 우리가 공경하겠어그 설산에 고행을 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만 많이 우러러 보고 그러지 여러분도 여기서 고행만 해도 깨치지 못해도 장해 그리 그래 집에 가서 의자든지 열심히 또 하고 하고 하면 존경 속에 사랑을 받아요 어? 내가만 봐도 고개가 숙어지는데 그냥 수전노가 되고 돈이나 버리고 벼슬에 취해가지고 그냥 남의 종로를 하고 <웃음> 이거 어? 그게 높은 줄 알지만 그 죽을 지경이에 죽을 지경 어? 벼슬 없는 사람 누가 요한 사람 없다 뭐 비가 안 와도 그 사람 타시고 뭐가 잘못해 타다고 <웃음> 그래 그거 죽을 지경이야 사실은 어? 불평할 수도 없고 자기 시간 없어 여기서 무슨 사고만 나도 뭐 서장 책임이고 뭐, 아니? 군수 책임을 그래. 그게 얼마나 괴롭소. 그런데 그것도 좋다간다 업이 돼가지고. 어? 그게 취해가지고. 공부하는 거말장한 일이야, 그것도. 어? 두 번째. 돈 많은 거.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왼쪽 눈 하나만 또못 해. 엉망 그미어봐야 눈하고 바꾸지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미친 사람일게요. 어? 그런데 돈에 미쳐서 산다. 세끼 응? 이상 먹으면 탈도 나는데 그거 자기 가지고 가겠어 뭐하겠어? 고르게 좀 하고 공부 좀 해야 돼 그거 다 별게 아니야다 공부하는 것이 무진 법에 다 저, 저 역사에 돈 많은 사람 기록하든겨 어? <웃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물어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자한테 벌벌벌 뜬다 그냥 그한푼 얻어 몰라 거지 에? 그런 사람 많아 저 여러분, 저 시중에 가보면 그, 그 사람들이 내 선지식이더라고. 돈 하나 달라고, 그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다 도통할 텐데. 그냥 오른 사람 돈한번이라 돈처럼만 줘도 그냥, 아이고, 좋아하더라고. 그, 그 우리 다그 졸업했어. 뭐 웃을 일이 아니야 우리도 다그 과정 겪어서, 으찌으찌 해서 여기 왔어. 배꼽으로 참, 그, 닦아서. 으찌으찌 해서 여기 왔는 거라. 백업적 일년돈판계로 어, 그, 쌓인 죄지만 한 생각이 다 우리 녹아지려고 이제 왔는데 다급생내로그 윤회를 한 가운데 우리가 어째서 왔다그라 그근데이한 생각이 다 녹아져 이보다 더 좋은 보배가 어있어 약인정자 일수에 하면 만약 사람이 잠깐만이라도 이 마음을 닦으려고 앉아있다면 비우고 앉아있다면 승조항사칠보탑이로다저 항하사 모래수보다 많은 보배로 탑을 진 것보다 그 공덕이 크도다 보탑 필격 화이진이나 참 보배스런 탑은 필경에는 다 티끌이 되지만 일념정심 성정각이로다 한마음 바른 정, 정심은 바로 정각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일념정심 한생각 바른 마음은 바로 정각을 이룬다 이것이 모신고, 이목고가 그 무진 보배예요. 무진 거기에 보시가 있고. 어? 근데 잘안 믿어질게요. 잘안 믿어져. 눈에 보이는 거안 믿고, 귀에 들리는 소리안 믿지. 근데 여기 공부 많이 된 사람은 그냥 깊이 와닿을 게고, 초심자들은 여기 가면 소원 이룬다하니그 소원 이루러 가자. 우리 부처님이 참 말씀 잘 해놨거든. 관세원 보살을 지극정성 부르면 누구든지 소원을 이루리라. 그 적은 소원에서부터 큰 소원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자식 못난 뭐 사람 자식을 낳을 게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게고 도를 이루고 하는 사람은 도를 이루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꿈을, 꿈이 을꿈 크면 큰 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뜻은 고거 해야 됩니다 이상은 높아야 돼 벼슬 높은 게 나쁜 게 아니고 돈 많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많이 하는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러나 그걸 잘쓰라그라 정신은 약한데 물질에 딸려간 사람이 되지 마라그라 신체가 건강한 좋아 정신이 썩으면 못써 육체가 마음의 종이 되어야 되지 마음이 육체의 종이 되지 말아 그 말이라 내 말은. 어? 그러니까 정신이 바로 백인 가운데 온 시방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어?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 좀 되어달라는 부탁이고 이제 새벽 3시까지 약속이니까 에, 어느 회상에서는 이 절을 시킨다는데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절을 하겠어요 참 절을 했으면 좋겠는데 절을 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혹 여러분이 신심이 떨어지고 건강이안 좋은 사람 평상시 절을 한번 해보세요 이, 음, 그 경험담을 가진 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에, 이 절을 하니 크리참 좋더라 그래 나도 좀 해보니 좋고 어, 건강이안 좋은 사람도 평상시 절을 하면 참 좋습니다 이 서동각 박사라고 그분은 두뇌외 매일 108배를 한대요 또 우리 전국신도의 부회장인 그 엄상호라고 그분이 여기 와서 그, 그 더운 여름에 324번을 하더라고 그것이 처음에는 사업을 해도 잘 안되는데 절을 하니까 사업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고 외국에 가서도 그렇게 한대요 담배도 저절로 끊어지고 술도 안먹고 어? 아추신심도장해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서 지금 큰회장이 지금 그리고 성공해서 좋고 건강해서 좋고 신심나서 좋고 또 돈을 벌어서 아주 값이 있겠어 어? 좋은 일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돈이 나쁜 게 아니라 좋겠으면 좋다거라 그 어? 벼슬이 나쁜 게 아니야 정말로 나는 국민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높은 것도 영광인데 거기서 돈까지 또챙겨 들라게 그러니까 요가지 또, 많이 아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그걸 내 혼자만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수행도 하고, 그래서, 예, 또 철저하게 모르는 것도, 그 괜찮아. 하나도 없는 것도 좋고, 부러워하지 말자. 배도 같은 그 정직, 배타기 같은 여유를 한번 가져보자, 그래. 자기 형은 영이정이 있더라도, 동생은 뱃사공 놀이 한 거. 의지하지 말자, 그래. 부모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자식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에? 형제간한테도 의지하지 말자라부처님한테 의지하지 말고 에? 구경에 가서는 그러면 내가 혼자 도토리가 되란 말이냐 이리 생각도 하니까 곤란하는데 에? 그 말이 아니야 베푸는 사람이 되라 항상 에? 그런 의지가 있어야 안되겠어?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질문 없어요. 없으면 각자 방에 가서 중간에 저그 물러서지 마시고 한채 정진 좀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고 구경에 아무쪼록 확철대호 해서 만인의 지도자 대주사는 부탁입니다.